이겨은 로블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타자 빨리 쳐서 생존하기 게임 오. 자 타자가 느린 사람은 오늘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을 준비해봤고요 자 한번 그냥 바로 게임 시작해서 보여주도록 하지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어, 어. 아래에 있는 그 영자를 터서 빨리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자 이렇게 영어를 빨리 쳐야지 이제 갈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쵸? 이렇게. 어, 말을 못하겠어 어, 말을 하면서 해야죠 그래도 어 엄청 많이 틀리는데 어 H가 어딨냐 이거 이거 독수리 타자야 내가 제일 <웃음> 느리면이 가... 짱못 한다. 나 엄청 빠르지롱. 이렇게 이렇게 영어 타자가 에러가 있는데. 나 어렵네요. 엄청 많이 늦었어 이렇게. 이렇게또 음. 이렇게 내가 제일 느리게 가는 건가? 아, 여 면이 죽었다. 아, 아,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려 됐다 <웃음> 이거면 자 이거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또 음, 이번에는 한번 서바이벌 모드를 해볼 겁니다 세번 틀리면은 아웃이라고 써있네요 오케이 이거는 속도가 뭔지가 아니라 이제 정확도가 정확죠. 생명이다 맞다. 라고 하는 건데 한번 레디 해보죠 정확도 자신 없는데? 정확도가 있어야 이제 해결할 수 있다. 하트가 딱세 개네 이거. 오. 자, 오, 나 벌써 으! 하나 떨었어. 나도 하나 틀렸어. 아 이게 정확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어 어렵네 이거. 어나한번더 틀렸어. 오케이 이거를 어 이거. 음. 어! 보이시죠? 이게 속도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독수리 타자로 미워 아, 좀빠 오! 미오좀빠르 완주하는 게 이제 목표기 때문에 나는 신중하게 독수리 알지? 독수리 타법 아 뭐야 니네 빠르기만 오! 빠르기만 하지 이거 정확도는 없네? 나맨 마지막에 틀렸어 아, 아, 아 뭐야 미오 진짜 마지막에 틀렸네 <웃음> 아 저거 <정말> 질렸어 <웃음> 구독 음. 오징어 게임 타자 어? 연습이 있는데? 아 이거 뭐? 설마 그거 아니야? 뭐? 레드할 레드 때는 안 치고 그린할 때는 쳐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어, 아 <웃음> 이거 모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때막 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피었습니다 할때 멈춰야 되는 멈춰야 되고 어, 맞아 맞아 재밌겠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저 여자애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쳐보자 어 진짜야! <웃음> 어나 피가 없는데 근데 오! 와 이거 지금쯤 지금 죽는 거 아니야? 재밌다. 와 어, 진짜 재밌어. 이렇게 타자 연습을 할수 있다네. 오! 어떡했대? 어 근데 긴장됩니다. 좀 빨라 어 빨라졌어. 욕심 음. 욕심 부리다가는 다는 거예요, 친구들. 아, 자한번 치기 힘드네 이거. 목숨은 단하나 내가 꼴등이구만. 누가 제발 좀 죽어라. <웃음> 리아야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웃음> 다 죽었어 우리? <웃음> 와 이거 어렵다. 좋아요. <웃음> 자 그러면은 얘들아 리아랑 나랑 좀 비슷비슷한 거 같거든? 리아랑 나랑 한번 대결 한번 해볼게. 노멀로 왕중왕전... 왕중. 어, 가만히 있어 간다. 아니나 으... 어. 미아 승부다. 승부다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너는 내가 이긴다. 너는 내가 잔인하게 보낸다. 너는 나가라. 너는 내가 어. 이긴다. 어... 미아가 바로 옆에 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아, 나왜 이렇게 못해! 어... 여매나 힘을 내! 녀석이 코를 봤다! 없어져! 아! 잘하네, 리아. 못하네! 리아, 잘하네. 내가 자. 좀 해! <웃음> 자 좋았어. 그러면은 우리 모두 실력 공평하게 오즈오 게임으로 한판 하고 이따 보자고. 우리 이거 1등은 한 번도 안 났어. 맞아 가자. 아씨 <웃음> 나왜 이렇게 틀려? 침착하지 못하고만. 어나비 어디 있어 비 어? 나 B 어딨어, B. 어. <웃음> 아이 욕심덩어리 이게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오. 피었습니다 긴장됩니다 무궁화 긴장이 돼요 아! <웃음> <멍청이들>. <웃음> 가능지 과연 리아는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난 가능하지 아 근데 좀 잘하는데? 오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으악! 아 이거 역심부렸구만아 여민이 그 빠르다는 말이 날 흥분시켜 <웃음> 오케이 그럼 마지막 서바이벌하고 오징어 게임 한번 하자 서바이벌에서 1등한 사람에게는 내가 어뭐 주지? 너안 주잖아. 거짓말이잖아. 어, 그러면 은줄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오케이, 뽀뽀해 줄게. 음, 절대 어 먼저 죽을게. 먼저 죽을게. 뭐야? 나, 내가 1등, 내가 1등 하면 내, 나한테, 어. 나한테 뽀뽀해야 돼? 그럼. 어, 연습 한번 해볼까? 어때? 이 정도면 좀 빠른 것 같아? 좀 늘어나고 어. 있는 게 어. 뭐야? 어. 나좀 못하는 것 같아. 아, 이거 한글이었으면 내가 그냥 이겨버리는 건데. 아, 진짜. 이겨봇! 오케이, 우리 오징어 게임 한 판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장식하자. 오케이, 오징어 게임 완주하는 사람은? 어. 어그 미호가 애교 부려준대. 먼저 죽을게. 아! 오케이. 나 죽었어. 오케이. 무심 리면 안되지 리아야 그러다가 총맞아요 그러다 총맞는거야 리아야 두공아 어. 안안 속네 리아 그러다 총맞아요 내가 이기고 말거야 우리 얘 절반까지 왔다 천천히 가 욕심. 아 이거 실수 안 하면 되는데 욕심부리고 말았어 아, 관전 해야 되는데 관전을뭐안 눌러버렸네 다 같이 한번 완주해보자 좋아 오케이 후. 후. 후. 완우를 완전 목표로. 너무 욕심 부렸죠? 어, 다아래졌다 욕심 부렸다. 위험했다. 아. 아이게 리듬에 맞춰서 타드를 그만추면 되는구만 와 너네들 많이 갔어 고에 있으면 도착이야 후. 바로 코 앞이야 그래? 그래?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 뭐야 나왜나 죽었어 왜, 어? 두, 나 두웠어, 왜? 어? 아, 너무 느렸나? 아 이게 거. 시간 제한이 있는 거네 시간 제한도 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있고 와 진짜 음 어려운 거였네 와 오징어 뭐 게임은 못 깨겠다 타자가 느려서 난자 오늘 어쨌든 그 타자 치는 게임 해봤는데 어, 미호가 오늘 제일 빨랐네 그다음 나였다 그다음에 <웃음> 리아였던 것 같은데 자존심은 상하지만 어쨌든 이게 영어를노 <웃음>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한글을 사랑하기 때문에 <웃음> 태종대왕 짱 <웃음>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좋아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